앞 돌리기 짧게 오케이. 어이쿠야, 이거 죄송해서 어쩐대요? 뭐 이런거 가지고 미안해 하지 말고 많이 쳐. 잉? 네, 헤헤. <웃음> 2점, 3점, 4점,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야이 11점 자네는 피도 눈물도 없는가 아이고우었쌍게 더는 못치겄네요 나쁜 놈 징원 새끼 지금 아! <웃음> 아, 뭐지? 헐ฮ마이 oh 아우따, 이어놓은 오저따리 아이쿠야. 아이고. 미안합니다. 어째야스까잉? 아이씨. 으응 어? 야! 야! 나 환장하건대. 드레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놓 칠라고? 횡단? 얄짤 없이 키스 같은디 키스는 제거해야지 제거해도 안 빠질 것같은데안빠진다니까안 아, 아, 빠진다고 내나 말을 해도 우역꾸역 쳐서 쩡을 내고 있어 아쫑안 빠져도 들어간다니까 그러네 아! 미안하네이 <웃음> 알았음께 얼른 가서 쳐 나이스 공이 좀 어려워 보이네 뭣이 어려워 옆돌 치면 된디 잘 끌어놓을 수 있겠어 이런 공은 수구가 끌릴 시간을 갖게만 해주면 어려운 공이 아니다 그 말이오 자, 잘 치는 거 보소. 아, 잘 치오. 아, 뭐야? 빠질 곳이 있어서 허허. 다 주옥. 꼭 들어가야 맛이 다냐. 이런 공은 방수가 좋기 때문에 자신있게 칠수 있는 공이다. 그러니 이한 가지는 꼭 기억하자. 투팁에 한칸 투팁 주고 한칸 아래로 보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다. 이걸 기준삼아 강점과 겨냥점을 잘 조절하면 어렵지 않게 공을 컨트롤할 수 있다. 다이스.